제가 이 팔을 이렇게 해서 영상을 찍은 지가 제가 한 달이 살짝 넘었거든요 그 여기 보세요 여러분 지금 날짜는 안 믿으시겠지만 네. 10월 3일입니다 저희가 영상을 올린 게 9월 7일이었죠 네, 그럼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찍어서 이제 어 따님께서 이제 더 편집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제가 편집을 바로 네. 한게 아니라서 음. 찍어놓고 한 일주일 있다가 제가 편집을 해서 올리고 오기 때문에 약한달 이상 차가 지금 이렇게 싱싱하게 보관이 됐다는 라거 정말 신기하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엄마한테 이거를 찍어보라고,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. 음, 을 음, 동영상 얘가 한번 이거 찍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. 너무 싱싱하게 이렇게 그대로 있다고. 조금씩 쓰시고, 이제 꼭 이거를 덮어놓으셔야 돼요. 이게 너무 젖으면 안 되니까, 새로운 또 키친타올로 해서 덮어놓으시고 하면은. 정말 이거를 이렇게... 그러면, 이거는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시나요? 중간에 제가 한번 갈았을 거예요. 아, 어, 제가 그 중간에 때문에. 이건 한번 갈았을 거예요. 한번? 네, 한번 정도 갈아서 제가 이게 짐체에다 이렇게 넣어놨었거든요. 제가 오늘은 이거를 다 쓰도록 하겠 했습니다. 비빔국수 재료도 만들어 놓고 반찬할 때 제가 지금 다 넣어, 넣어 놓겠습니다. 다 소비하고 이제 새로운 파로 또한 달을 버텨보려고 합니다. <웃음> 이상이었습니다. 먹풀이 엄마였습니다.